맞아. 맞아. 예, 아 진짜 아, 이게 원리였구나. 6시분이좋으셨어 예, <웃음> 처음 보죠 구슬 없는 더 쉬었어. 그러니까요. 사람. 이 특별한 거예요. 원 특별한 <웃음> 거예요. 스페셜 더쇼었어 오늘 <웃음> 또한번씩 얘기해볼까? 좋아요. 리즈부터. 누구부터 리즈부터? 리즈부터? 리즈부터. 가만.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하자 동그라미. 네 다이브. <웃음> <웃음>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웃음> 두 번째 더쇼 초이스 상을 받았는데요 어,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이 공을 만들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보면 은 지금 이게 거꾸로 보인다요? 어? 이렇게 <웃음> 반대로 보여요 <웃음> 의식의 흐름인다 뭐야 아송해이 다행이다 너무 고맙고 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더더 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다이브 저도 오늘 이렇게 동그라미 만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예쁘지? 1도 정말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저번주에 이어서 이렇게 예쁜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활동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왜? 네. 나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이브 우선 정말 100번도 넘게 말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수상소감 할때 애가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와, oh 너무 좋았지! 했는데 진짜 저희 안무 짜주신 안무팀 그 나치카 선생님들과 y g z 진쌤과 그리고 프리마인드 다솜쌤 한별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우. 내 귀여워, 했어. 귀여워. <웃음> 좋아. <웃음>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애스트라레코를 일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물 타이고 항상 너무 너무 고맙고 우리 멋있는 노래 만들어주고 음. 디렉해주는 우리 크리즈 쌤 그리고 성미 부장님 그리고 작사가님 서진 작사가님 라이언 작곡가님도 또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맞아.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에 진짜 많은 사람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까 선곡할 때는 또 태풍 때문에 날씨도 많이 안 좋고 그랬는데도 음.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다행히 너무 너무 좋았지만 모든 분들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모두 안전 안전 안전하세요 잘 보자 잘 이제 세계가 제손 안에 들어왔네 예 더슈에서 또 2주 연속으로 1위하게 저희 아이브 너무 너무 고마워요. 이제 날씨도 맑음이가 됐으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요. 응. 안녕. 고마워요 다이. 아이브. 아이브 손아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신을. 와우. 우리 아이브 손아는 세계가 네. <웃음> 있다. <웃음> 명언이다 진짜 <웃음> 너, 너무 많아 <와야> 요 <웃음> 육진 라이브 마르겠습니다. 다이브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고마워요. 좋은 밤 보내요. 맛있는 저녁 먹고, 먹었으면 소화시키고.